오늘 밤 너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좀 가져와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난 어설픈 말장난을 좀 해보려다가 그새 또 잠든 너의 얼굴이 뚫어져라 괜히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신 그러진 않을게 눈앞에 계속 있어줘 내가 귀찮을 만큼 다리 올려놔도 좋아 내겐 가벼우니까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럼 우리 잠들 수도 없으니까 난 어설픈 말장난을 좀 해보려다가 그새 또 잠든 너의 얼굴이 뚫어져라 괜히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난 이러고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너 다른 많은 밤들을 나와있어줄까 제발 날 보고 또 웃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아 몰라 같이 있으니까 괜히 들떠있나 봐 비에서 날것같아줘 어깨에 턱을 꿰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잠들 것 같으니까.